보신은 항상 쌓여갈 뿐입니다. 유지됩니다. 악업을 지으면 악업이 쌓이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 쌓여서 유지됩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생을 관통해서 여러분 카르마는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해서 이월된다고요. 안쓴거뭐 넘어가듯이 카르마는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 생 시작했을 때 이미 전에 해놓은 그 보신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요번 생이 잘안 되는 건 전에 잘안 해서 그렇고 요번에잘 되는 건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그만큼 또 내가 또 이번 생에 창험하게 날 장식하고 똑하고 영원히 하는 거예요 끝없이 십지보사를 게임에서 뭐라고 하죠 말렙 말랩. 말렙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한자로 가득 찰 만자에 레벨렙 해서 레벨렙은 없지 않아서 만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랩의 경지가 요 일반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게임 해본 애들은 지금 이 원리 다 알죠 이게 인생 게임을 하면 또 캄캄합니다 갑자기 막 망발이 나와요 견성하면 끝난다는 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주에 그런 거 없어요 우주는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 또 업을 깎아 먹어요 좋은 업을 깎아 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인생은 게임과 똑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이번 생에 얻은 것만큼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생을, 그래서 게임 끝낼 생각이 없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생에 편해요. 영원히 게임은 진행되니까, 이번 생엔 이번 생에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이번 생에 모든 걸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생에 뭐 하시게요? 다음 생이 없길 바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안 그렇다는 걸 아시고 나면, 이번 판은 이번 판에 최선을 다합니다. 게임하는 사람이 이번에 오늘 나 말렙 되고 끝낼래라고 작정하고 덤비면 그게 되겠습니까? 음, 이번 판 이번 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다 보면 레벨은 자꾸 올라갑니다.